브라질 돌라라 농장 내부 영상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혼자 또 다른 영상에선 에티나이가 황당한 노래를 부릅니다. 400개, 자, 멋지신데, 아이들이 여보 난군으로 부르는 사람은 돌나라 설립자인 70대 남성 박모 씨. 사랑을 말하는 아직 어릿지만 난군을 흡하는 취재진은 해당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 농장 내 대한 학교로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가 돼서는 돌라라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일단 다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이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어서 농장에서 박씨 존재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돌라라 안에 체제가 어떻냐면 자식이랑 부모 이런 것도 관계가 아예 없어요 XXX를 무조건 따를 거면 자식이라도 버리고 가라 이런 식이에요 지난 4월 농장에서 사고로 아이 5명이 사망한 이후 농장 관계자 대화에서도 이는 잘 드러납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그 다섯 용사를 잃고 눈물을 질짜면서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